했어 좋았어 잘했어 잘막했어 머리를 쏴라 뭐야 이거 뭐야 어, 뭐 뭐야 갑자기 오 어, 거대한 축소 내몸이빨갛게달 나오고 있어 안돼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봉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SCP 흙은 호수 게임인데요 흙은 호수 안에서 괴물들이 엄청 나원대요. 그 괴물들을 잡으면 돈이 생겨서 그 돈으로 좋은 총을 사가지고 각 웨이브를 넘겨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허벅이 한번 도전해볼게요 레츠고 레고 레고 플래식 플래식이 좋지 중간에 해야지 너무 쉬우면 재미없어 아 요게 불구로 숨가봐요아이 오. 아고 많이 잡으면은 돈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오른쪽은 내가 마칠게 얘들아 억지하지마 코보 이거 오른쪽막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잠깐만 총알이 다 총알이 없어 아,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끝날 때까지 발전기를 보호하세요 발전기를 보호하라고요? 온다 이녀석들 자좀더 아, 좋은 총이 필요하겠어 아, 좋았어 잘했어 잘 막았어 와 <놀람> 새로 낙타에 나타났고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어. 뭐야 유튜브에서 야야야 얘좀봐아봐오 뭐야 뭐야 오 아고 <웃음> 아 진짜 이카수록 기자 어려지네요. 호수가 곧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. 준비해두세요. 호수가 곧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? 더 어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가 좀 총을 좀 사야겠습니다 여러분. AK를 구입하겠어. 오케이 한 단이 녀석들. 새로운 저렴 변형 하 나타납니다.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안개! 안개는 뭐지? 보이세요? 호수가 날씨를 바꿨어요. 워커는 더 빠르고 플레이어는 느립니다. 아! 진짜 느려졌어! 큰일 났다 큰일 났다. 와! 그러잖아! 엄청 몰려오고 있습니다. 와! 잠깐만 이거 뭐야! 와! 얘 뭐야! 와! 머리 머리 머리 머리! 머리! 여얘 엄청 세! 여러분 엄청 세요 얘! 투표! 아 얘? 얘로 하라고? 저는 몰라서 그냥 애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. 유아 u 유사령관입 u 다 지금, 요원 몇 명을 보냈으니 입구를 열어보세요. 와얘 i put i 이 your overseer. w 너. a t do you mean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야 호수가 땅에 독성 물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. 호수에서멀리 떨어지세요. 빨리. 아 o w d i 아 i 미안해! w d i 어 바이오하자드 장비를 갖춘 요원을 보냅니다 도나 w 도와 d it? h o 도와주세요 t How did it? How did it? h 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비를라 쏘라! 오케이! 서어자어르다 웨이브 14와 진짜 저 안에 있으면 지이다야 지옥. 거대한 무리가 오고 있다 모두 준비하고 자리를 사수하라 와 세다 세! 와 엄청 세다! 와 엄청 세 엄청 세! 와쟤 엄청 빨라! 와쟤 뭐야! 바다 뛰어다니는 뭐야! 와, 그 소리 봐. 무슨 소리 저거라고. 안 돼, 나, 파, 저기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아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라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길 나, 나, 나,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머리를 쏴라! 뭐야 이거 뭐야? 뭐, 뭐 뭐야 갑자기? 오 거대한 족수! 내, 내 몸이 빨간 게다 나오고 있어! 안 돼! 족수야! 아, 잡았다! 비행기다! 뭐지 저어? 뭘 떨어진 거야? 뭉대! 내가 코블링! 코를 맞춰서 널코블링으 만들겠다! 아, 스미지리어다니는저저저저저려다니주 어! 그냥 이 네! 네! 오 응. 연구팀이 특수 물질 개발을 마쳤다! 마지막 웨이브를 준비해! 마지막 웨이브구마!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! 마지막 웨이브를 와! 정말 세구나와 배틀처럼 몰려오는구나! 이야... 이 녀석들 어딜 달려가는 거야? 뭐야, 뭐야 얘? 얘예 이렇게 뭐야 얘? 와얘이 기수도 해 어떻게 기수도! 왜 발전기를 보호해야 돼? 마지막 보스은가만두지 않겠다 야 타이탄! 너를 잡기 위해 내가 니가 야, 어놈야 머리를 쏴!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, 머리를 뭐, 뭐야 뭐야 뭘, 뭘 장전주겠지? 주랭아! 와저망치바이 그냥 엄청 아프겠다! 가만두지 않겠다! 와 엄청 세네 진짜 엄청 세. 흥분되는데? 다 있어 다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사다 왔어, 다 왔어! <목소리>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됐다 와하 깼다 깼어 포스에서 몬스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드디어 끝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SCP-354 더 레드레이크 한번 즐겨 보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 커버 파지가 지금까지 커버기였습니다!